왔 와서 재는 게 왔다며 왔는 인천 중구 영종해안 남로에 있는 네스트 호텔 콘스터 라운지를 찾았습니다. 더 깊은 날에 소중한 추억을 남기기 좋은 장소입니다. 지금부터 콘스터 라운지에서 소중한 추억을 그치, 만들어 그치야, 보겠습니다. 하고 와인하고 같이 먹을 수 있게 돼 있네. 여기 레드 와인 두 개네요. 몽글라스 아울라 멜로다고 돈시몬. 셀렉션 레드와 하고, 화이트 와인도 두개인데 몽그라스 아우라 사도네하고 돈 시몬 셀렉션 화이트 자. 오늘 이곳 레스토 호텔의 쿤스터 라운지에서 콘스터 플래터를 이용해 볼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레스토랑의 라운지의 분위기는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 벽쪽 뒤쪽에는 스크린이 있습니다 오늘 이용해 보는 메뉴는 두가지 입니다 쿤스트 해피아워 플래트와 채껏 등심 스테이크 먼저 나온 쿤스트 해피아워 플래트 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메뉴들은 이탈리안 파마 햄과 머스크 멜론 훈제 연어 양파에 차이버와 이탈리안 라자냐 군소세지와 딥소스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나오는 체끝동심 스테이크는 200g의 스테이크와 샐러드가 나옵니다 거기에 브레드가 추가돼서 버드와 잼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이것을 와인과 함께 드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온 콘스트플레터의 메인은 아마도 이탈리안 라자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맛은 얼핏 보면 피자맛이 나옵니다 라자냐는 반죽을 얇게 밀어 가지고 넓적하고 사각형의 모양으로 여러 겹으로 쌓아서 오븐에 구워 놓은 형태인데 이것은 이탈리안 파스타 요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그런데 맛은 피자를 먹는 듯한 그런 맛이 많이 납니다 소세지는 아주 잘 익어서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 먹고 있는 쿤스터 플레터는이 요리와 함께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이 무제한 무리로 제공이 됩니다 레드와인은 몽그라스 아우라와 돈시모니 레드 와인으로 나오고 화이트 와인는 몽그라스 아우라 샤도네와 돈 시몬 실렉션이 화이트 와인으로 제공이 됩니다. 현재 먹고 있는 쿤스터 플래터는 2인 기준입니다. 가격은 8만 9천원입니다. 그런데 뭔가 모자란 듯 합니다. 그래서 시켰습니다. 채끝 등심 스테이크 채껏. 이것이 살래.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채껏 동심 스테이크는 200g의 샐러드와 브레드가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쿤스터 플레트와 함께 믹스가 되니까 완전한 식탁 메뉴가 된듯 합니다 오늘은 인천 중구 영종해안남노에 있는 네스트 호텔의 쿤스터 라운지를 찾았습니다 더 깊은 날을 기념하고 소중한 추억을 남기기 위한 장소로 선택하였습니다. 네스트 호텔은 플라츠 뷔페 식당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나 소중하고 뜻 깊은 추억의 장소로는 쿤스터 라운지가 더 적합한 듯합니다. 쿤스터 라운지에서 쿤스터 플레트와 채끝동심 스테이크를 주문한 것이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 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